버까 응? 응? 응? 까 버를까? 걸을 Oh my God. <놀던지> 오 마이 갓. 지 마. 뛰지 마. 여기, 여기 멈춰, 멈춰. 얘들아 일와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 내려가.